이거 시바나 바로 전년 갈것 같은데 이게 아마 오브젝트에 미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풀캠 하는 심리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시바나가 뭐하고 있을까 그렇지 이거 칠 수밖에 없거든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쭈하 쭈합입니다 무지성 풀캠 챔프로 유명한 무게가 만났습니다 지금 상대가 4AP거든요 제가 지금 물 떠오다가 눈을 못 바꿨어요 구슬 들어주면 좋은데 모여와고슬 퍼번 벤시를 가볼까? 뭐하니? 아 저기 보다가 한 3초 늦었네 까비 티바나는 무조건 풀캠 할거거든요? 어? 아 실수했다 이번판 실수가 너무 많은데? 불안하다이 바나 지금 여기 있을거예요 보였죠? 여기 와드 그 다음 여기 와드 박아줄게요 여기랑 여기 이거 두꺼비만 먹고 빼줄게요 그냥 풀 쓰고 넘어갈게요 나이스 이바나 위치 안 보이거든요? 우리 두꺼비 먹고 있나? 아 여기 있죠 어? 나보다 CS가 낫다고? 뭐한 거지 대체? 시바나 이거 용칠 확률 되게 높습니다. 이러면 정글링 할거예요 시바나 이걸 또 바로 용을 쳤다고? 나이스 이걸로 만족 저 이거 미드함 봐줄게요 시바나도 올 확률 크거든요 이건? 나이스 이거 시바나 위캠 먹고 갈 확률 높으니까 늑대만 먹고 육지고 뒷갱 봐줄게요 나이스! 어딜 들어와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이거 바로 선 변신할게요 이거 시바나 바로 전령 갈것 같은데. 칼날부리만 라 먹고 칠렙 찍고 바로 전령 가줄게요. 얘 아마 오브젝트에 미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. 풀캠 하는 심리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전령으로 갑니다. 좀모르가 없어서 모르가나 지금 여기 있을 확률 높거든요. 저도 아, 뒤에 봐주고 있어요. 아, 이거 타이밍이 살짝 아쉬운데? 시바나가 뭐 하고 있을까? 그렇지. 이거 칠 수밖에 없거든. 제가 얘기했죠? 드세요. 먹고 빨리 찍갔다 오사. 이게 풀캠 하는 템포들은 오브젝트 위주로 챙기기 때문에 팀 리전 성공. 그리고 다시 욕 나오거든요? 탑은 탑끼리 놀게 놔두고, 백핑 한번 찍어줄게요, 이건. 시바나야, 뭐하니? 뭐하니 시바나야? 이거 언제 오브젝트 미쳤네? 오우, 저항이 거세네요, 우리 모르가나요 봉포. 어라라? 오, 다리우스, 언제 땄대야? 와, 뭐야? 이건 뭐 거의 용기갱인데? 저는 이제 탑으로 가줄게요. 탑 다이브 치러 갑니다잉. 이거지. 형님들, 와주십시오. 아 이거 시바나 템 팔았네요 제가 이번판 한거는 유리한 라인 뒤봐주고 시바나 아, 오브젝트 다 막아준거? 여러분도 사이피 나오면은 룬붙채 드시고 선벤시 한번 가보세요 GG <놀람>